당신의 작년 목표는 뭐였나요? Have it, make it, man.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매일매일 아침에 5시에 일어나기 달리기 30분 이상 뛰면서 술을 일주일에 4번에서 3번, 2번, 1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저를 달래가면서 줄여나가고 또한 자극적인 음식들도 마찬가지 배달 음식을 일주일에 최소 6번 하루에 한 번을 시켜 먹었던 제가 다섯 번, 네 번, 세 번, 두 번, 한번 이렇게 차츰 줄이며 저를 다독이면서 작은 성취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습관을 점점 바꿔가면서 두 달간의 식단을 통해 제가 변화되는 과정을 기록한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누 집에 라면 많이 사놨는데 먹으 올래? 누나, 누나 집에 와서 넷플릭스 같이 볼까? 누나 집에 라면 많이 사놨는데 놀러 올래? 스트레스 받는다 술 먹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힘들다 하지만 지금 힘들어 포기해서 그 후에 내가 삶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고 있진 않을까 저는 정말이지 의지력이 약하고 무언가를 꾸준히 못하고 항상 도중에 포기하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목표하는 일이 작심 1일이었고 어떻게 하면 작심 1일이 되지 않을까 연구하다가 느끼게 된 것이 저는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잡아 버리면 금방 지치게 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찮은 것부터 성공하는 성취감을 느껴보면서 자신감을 키워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다이어트라 한계와 실패도 정말 많이 하고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결과들로 점점 자신감이 붙기 시작해 식단들과 몸 관리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바디 프로필까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어, 더, 더, 더! 살좀 많이 빠지셨나요? 어. 살 많이 빠진거죠? 만족, 만족 못하시나고하 어. 어, 다음 기회에 좀더 네,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몇 개월 정도 할까, 진짜? 한... 준비하면 이개월이개월 남들에게는 별일이 아닐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자 나도 조금씩 하면 해낼 수 있다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형성되게 만들어 주었고 정신적인 문제와 술과 식단들의 습관들이 너무 안 좋았기에 저를 다독이면서 습관을 바꾸려고 천천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에 얼마나 행복한 일들과 맛있는 것들이 많은지 절제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오랫동안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작은 가정일 뿐 2020년부터 습관을 만들기 시작해 2021년인 이제부터 시작이고 더욱 앞으로 전진하는 꾸준히 하는 꾸준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원해준 모든 제 지인들에게 감사 인사드리고 제 친구 승원이부영이 태이 응원해줘서 항상 자극제가 되줘서 고맙고 지훈이 형 고고가 덕분에 식단 잘할 수 있었어 고마워 그리고 두 달간 저의 식단과 운동과 바디 프로필을 도와준 PT 영준 선생님과 태닝을 도와주신 루미콩 태닝 사장님 타투와 왁싱을 도와준 타투 사장님과 지원이 영상 음성을 지원하는 친구들 첫 바디 프로필 찍어주신 엘스튜디오 사진작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동기부여 영상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건강한 삶을 위해 유튜브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고 우준히와 서로 동기부여 받으면서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